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상강에서는 아 m 엠 프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파워 유형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신의 오행 구조도를 다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각 오행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행구조도에 따라서 어떤 오행은 아주 좋게 쓰여진 오행이 있고 어떤 오행은 불필요하거나 또 좋지 않은 쓰임새로 있는 오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유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 오행구조도가 어떤 오행이 잘 쓰인 오행인지 어떤 오행이 잘못 쓰 오행인지를 알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어, 이 오행의 기준오행이 일간인데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유형을 찾아볼 건데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월지입니다 월지를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지에 어떤 오행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일간과 월지의 오행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목일간이신 분은 지금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월지의 오행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유형은 총 다섯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IM 프로가 프로 되기 위해서는 이 IM 프로의 유형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I 유형도 있고 M 유형도 있고 P 유형도 있고 R 유형도 있고 O 유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유형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 일관이신 분은 이 표를 보시면서 월지에 있는 오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형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토일간이신 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월지 오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유형이 나올 겁니다. 금일간이신 분도 똑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수일간이신 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 자신의 유형을 찾으셨을 겁니다. 네, IMPRO 중에서 IMPRO 유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유형으로 해당이 되십니다.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일단 대표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I 유형은 Input 유형의 약자입니다. Input이라고 하면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오는 유형이 Input 유형입니다. M 유형은 Market 유형입니다. 마켓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것을 보시나요? 돈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이 물질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P, P는 파워 유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파워 유형은 바로 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R 유형은 룰 유형으로서 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라든지 질서를 지킨다든지 명예와 직위를 가지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O 유형은 Output 유형입니다 여기서 나한테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일곱 개 일간 기준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개 글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되는 바로 월지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월지 에너지가 여러분의 중심 에너지가 되면서 주욕구 에너지가 됩니다. 이 욕구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훈련과 노력만이 아닌 그냥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유형은 오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P P는 파워라고 해서 일간하고 기준오행 일간하고 월지에 있는 오행과 같은 오행이신 분들이 P로 나왔을 겁니다. 어, 자기 일간과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힘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다, 자기 주도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힘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파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떨까 전혀 이제 그렇게 하는 힘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어 분명히 생각했던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장의 분위기 주변 사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파워가 없는 경우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주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가 약한 없는 사람에게 아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좀네 주장을 좀 펼쳐라 네 주장을 펼쳐서 네 생각을 좀 밀고 나가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라고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있을 때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멈추지 못하는 게 바로 나에게 그 에너지가 있을 때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에너지를 알때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번뜩 나시죠. 파워가 없는 아이한테 없는 에너지를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워가 없는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자기가 남 앞에서 펼치지 못해서 이것이 너무 불만인가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펼쳐서가 아니라 주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럼그 지혜는 어,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파워가 갖지 못하는 지혜라는 거죠. 파워는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과 그러면 싸움도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그렇지만 또 파워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약해 보이기도 하겠죠. 때로는 어,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너무 의존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유형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변과 유연하게 맞춰서 갈수 있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를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음, 시간 소모적인 그런. 행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워는 그 자기주도적이라는 어떤 그런 강한 특징이 있고 가족관계를 좀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족관계에는 바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가족 중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는 나와 같은 서열에 있는 관계입니다. 같은 레벨이죠. 그래서 파워 유형은 형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파워로 태어났다 라고 하면 아 형제가 많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형제관계가 항상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형제가 많을 때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먹을 거 하나 있어도 서로 빨리 먹으려고 막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심이 뛰어나죠 이게 탁월하죠 네, 그래서 이 경쟁심이 또 때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 굉장히 애살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가 없는 아이들은 애살이 없게 보인다는 거죠 굳이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파워 유형은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에너지가 바로 파워 유형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에 그런 경쟁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늘 경쟁자가 붙어다닙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번에 시험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사람이 적게 모였는데 이번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 이런 느낌을 항상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은 늘 사람 속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때 비로소 자기 의 에너지가 활성화 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이 딱 혼자 있을 때에는 기운을 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네, 퍼집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기를 확 놓아 버리죠 확 퍼지거든요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오는 이 에너지로 인해서 어 나, 내가 두각을 좀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막 올라오면서 바짝바짝해지고 긴장감이 탁 돌고 여기에 장을 내가 장악해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죠 밖에서는 근데 또 집에 들어오면 뭐 그렇게 해야 될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막푹 늘어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런 유형의 아이들을 보면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은 맨날 집에서 뭐 퍼져 있는 모습밖에 못 본다 라고 하시죠 그런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밖에 나가면 완전 다른 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가 활성화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형이 바로 파워 유형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나에게는 힘을 주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그 인간관계 때문에 성취하는 데에 힘든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숙명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워 유형은 어 나를 따르는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하고 파워를 쓰지 않는 유형에게는 굉장히 포용력이 좋습니다. 다 챙겨주고 자신이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나와 딱 맞닥뜨려지는 또 파워가 또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 또 이제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